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할때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몇 번을 넘어지잖아요 근데 몇 번을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고, 넘어지고 나중에는 어 되는 사람은 결국 한 번에 성공한 사람보다 더 탄탄하고 우리는 남의 얘기는 귀 기울여 들어요 너 못생겼어 그걸 귀 기울여 듣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너가 잘했어 그것도 귀 기울여 듣고 이뻐하거든.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세게 치고 뭐 세게 막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.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.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사람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잖아요. 맛있는 밥을 먹었을 때 그럴 때도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창밖을 보면서 지금, 솔직히, 운동선수로서 그렇게, 어, 적은 나이는 아니니까, 이런 나이에도 정말 좋은 팀에서 수승도 높은 선수들고 훈련을 하고, 그거에 대한 또 행복감을 뭔가 많은 거에 행복감을 느끼 거에요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,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, 몇 번을 넘어지잖아요. 몇번는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되는 사람은 결국 한 번에 성공한 사람보다 더 탄탄하고 더 많은 영험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,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. 뭔가 실망을 했으면 또 실망을 한 대로 뭔가 또 배움이 있을 거라고 해요. 난실패해서난안할 거야 안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끝인 거예요. 그 배움을 본인의 거로 더 가지고 가세요.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.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. 나는 살면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깨달았다. 태도가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한 가지와 그 선택이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. 음. 음.